차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클릭해주시고, 기간 통신 서비스가 가장 처음에 나오는 데이터 계열이고, 두 번째로 나오는 계열이 별정 통신 서비스 계열입니다. 클릭해주시면 모두가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키보드에 딜리트를 누르시면 삭제가 됩니다.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 누적 세로 막대형을 선택하겠습니다 확인을 눌러 주시고 차트 제목은 차트 위로 해주시고 A1 셀과 연동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선택해 주시고 디자인, 차트 요소 추가 차트 제목에서 차트 위를 해주시고 차트 제목이 선택된 상태에서 수식 입력 줄에 는을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A1셀을 클릭해 주시면 연동이 됩니다. 엔터 쳐주시면 차트 위의 제목이 A1셀의 내용과 동일하게 나옵니다. 부가통신서비스 계열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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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에 값이었습니다. 클릭해주시고, 다시 한번더 클릭,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디자인에서, 차트 요소 추가, 데이터 레이블에서 한쪽 끝에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데이터 레이블 값은, 다시 한번더 클릭해서, 키보드의 딜리트로 지우시면 됩니다.